박뷰리입니다. 오늘도 쌤얼로 <웃음> 인사를 드립니다. 아, 요새 최근에 이제 여름철로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더운 날씨에 메이크업, 기본 메이크업 굉장히 잘 되고 계신 니예요 베이스가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는 안 뜨는데 이제 출근하고 나서 보면 한 12시? 막뭐 1시 쯤 되면은 이런 얼굴 여는데 중심을 해가지고 떠있어요. 이건 뭐냐? 각질 제포를 안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사용해볼 제품은 프리메라 페이셜 인텐시브 필링 제품입니다. 이거는 다른 그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거분들이 굉장히 필링 제품 추천해주셨을 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이미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순하게 필링 제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짜서 보시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얼굴에 도보를 해주세요. 살짝 알갱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가랑 입가 이렇게 민감한 부분은 조금 제외를 해서 필링 제거를 해줍니다. 보여드릴게요. 필링.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한 3주 동안 비행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정말 살짝살짝만 바른 건데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나오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근데 얼굴이 엄청 예민할 때는 이 필링 사용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나중에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다고느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30초 정도?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마사지 하시면 원래 이 정도는 너안 나오거든요. 너무 <웃음> 됐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정도로 하고 세안을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가 세안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웃음> 엄청나게 많은 양의 각지들이 제거돼서 나왔는데 저 여기 많이 좋아졌다 상태 제가 다니는 피부과가 있나 그래서 좀 멀긴 한데 잠실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좀 치료를 받고 나서 진짜 많이 괜찮아졌어요 근데 확실히 세안할 때그 세안 아까 전에 필링을 하기 전에 세안했던 그 피부랑 확실히 그 결이 달라진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근데 좀 독한 제품보다는 좀 순한 제품으로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필링을 사용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여름철에 아, 내가 얼굴이 좀 뜨거나 아니면 화장이 좀안 먹는다라고 으시면 이런 필링들은 맞는 제품을 이용해서 사용해주시면 좋은데 오늘은 여름철에 맞는 기초케어 필링 사용 그리고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프리메리아 제품 조금 음, 극혐 영상일 수도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